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어. 제가 감히 피아니스트님 앞에서 <웃음>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께 사서 받은 쿠은 쇼팽의 에티드 오피시베 4번. 아, 에티드, 네네 쇼팽. 알겠습니다. 네. 미천한 저의 실력을 <웃음> 연주해 주시죠. 예, 악보 좀 주,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잠만, 2019년이죠? 아, 원래. 내가 이거 친게 나도 이거 쳤는데 2 0 0 0년대에친거 같아요, 나는. 하도 오래전에 쳐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봐서 열심히 열심히 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한데, 여기가 이제 포르트잖아요. 네. 포르트.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근데 본인은 어떻게 치고 있냐면 지금 다, 다 커요. 다, 다 포르트야. 다. <웃음> 그러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열심히 쳐요 너무 너, 너, 너무. 근데 아니라, 다써있어요 피아노 n 크레센도해서 포르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면은 칠 수가 없어요 이 곡은. 에너지를 낭비하면 크게 치면은 다 크게 치면은 청중들도 지치고 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줘. 포포트포포트 포인트. 포인트만. 오케이? 다시 한번 i 볼래 오케이, 스톱. 항상 항상 오른손이 손 왼손보다 더 들려야 돼요. 이 p 들려야 돼요. 이거는 잘 p 야 돼. 오른손이 들 n t p 빠라 n 라 p 빠라 n t point p o i 요 t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빠라 o 라 n 너, 아바, 바아바 이 지구 그음 작게. 피아노, 피아노. 이제 노 피아노. 피아노 봐봐. 피아노 써주들요 너무 미리 커졌어요. 중요하잖아. 왜 항상 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소리안 중요하거든요. 스타카토로 쳐야지날 날카롭게 쳐야 돼. 날카롭게. 빨라 빨아. 팍. 날카롭게. 오, 야야야. 야, 야. 날카롭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커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무진 게 중요한데 보인 소리 자체가 너무 커요. 날카로워, 대체 샤프하게 쳐야죠 작게 쳐요, 야 작게 피아노, everything is piano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것도 거칠어. 라, 너무 거칠어. 이 소리만 나면 돼. 이애 소리만. 포인트만 줘야 돼, 포인트. 잡아줘. 봐봐. 저. 그리고 여기 써졌잖아. 커졌다, 작아졌다. 그니까 악보에 써져 있는 거다 지켜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그이에투드는 그러니까 에펙트하겠죠. 에펙트, 에펙트라는 말이야. 에펙트 효과가 있어요. 효과, 효과가 있으려면 작을 때는 작고 클 때는 무지하게 커야 돼 그게 이게 극대화가 돼야지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다 크게 치면은 뭐 어떻게 더 커지고, 그거 재미가 없잖아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래 데카라 어디게 NO 그리쎄 n 그래서너 페달 페달 oh, 여기가 한 페달이 나올 것 같아 한 페달 한 페달 <웃음> 슈퍼 크레센도 많이 해 크레센도 많이 해 크레센도 많이 해 다시 피아노 다시 다 가야죠 아 너무 커요 소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윗소리만 남대. 아티큘레이션 빠바밤. 다시 피아노 다시 피아노 다시 피아노피아노 피아노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 t 하 p stop, stop, stop, stop, s 피아노요, 아, 피아노죠. 고객 레가토를더 해야 돼요. 작게 <목소리> 쳐야 <해야> 돼요, 갑자기. <목소리> 쇼팽이 3포르트라고 써놨잖아요. 쇼팽은 3포르트를 잘안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절히 크게 치고 열정적으로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소리> 무조건 커요, 쳐야 돼요. 여, 여기는 이제 크게 쳐야 돼요, 여기는. 다, 다, 다. 좀 느려져도 돼요. 이렇게 e x t r 여기서 에펙트가 달려면 무슨 일인지 알아요? 항상. 대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대조, 대조. 무슨 얘 알겠죠? 엑센트를 여기서 쇼팽에 써놨으니라라라라라라좀 작게 작 o 다다 s i n k a Lara, r 는 없고요 모두 커야 a 요크레 a r a 가있어 a 웬 a 그러니까 따 a r a 따 a Rara, Rara, r a 버러버 a 버 a Rara, Rara, r 효과 a g a i 전체적으로 대체. 에펙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다커 소리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아니, 지치지 말고 치는 연습을 할때 그때 작게. 야무진데 작게. 왜냐면 다 크면은 효과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다 끝났어요. 슈팽가 네, 같은 3번. 아,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음악이 너무 좋은데 너무 응. 어렵게. 아 그러니까 음악도 싫어요. 이제 너무 많이 쳐 가지고. 그리고 싫어요, 정말. 심, 심장이 심장이 네, 너무 정말 어려워.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많이 어려운 곡. 되게 어려웠습니다. 에이. 지금도 너무 어 멀쩡.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음, 제일 치기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거 제일 어려워.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 치기 싫어. <웃음> <웃음> 쇼팽은 항상 뭐라고 써져있죠? 이게? 알레고르 마에스토소 어. 마에스토소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마에스토소가 느껴져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곡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1주제, 2주제가 다니잖아요 네네. 1주제에서는 되게 좀자 마에스토소 느낌이 나게 네네. 빠르고 좀 강렬하게 그런 느낌이 나게 아. 2주제에서 네, 뭔가 좀 따뜻하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뭐 무슨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이? 이 곡이요? 예. 송나 송나타요. 아, 그러니까 무슨? 아, 아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느낌? 그러니까 이 곡을 치시면서 무슨 느낌이 있냐고요. 본인 이 음,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그냥 치기에 급극했던것 같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예. 생각을 뭔가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게. 뭘 표현한 건지, 뭘한 건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쇼팽이 어려운 게 항상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 안 그러면 어, 그게 안 돼요. 훨씬 더 지금 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뭐 뭔가 이렇게 패션이 느껴졌요 패션이 느껴질 정도로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대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곡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자기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이곡 자체가. 물론, 어, 그런 거 아니래도 이제 형식적인 것들이 있죠. 소나타 형식이니까 이 곡이. 굉장히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처음 시작서부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라는 게 느껴져요. 에너지. 에너지가 느껴져야 돼요. 에너지가 처음에 요, 한 소절을 칠때부터요 술에 솔에서부터 에너지가 벌써 느껴져요 솔칠때부터 벌써 솔이 벌써 이라는게 느껴져야 돼요 이곡 자체가 그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여기음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어?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이곡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굉장히 이 어어! 소리. 한... 한순간에서는 굉장히 그 캐릭터를 생각해야 을 되지만 한순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쳐볼래요? 아이고... <놀람> 너! 빠라바라바! 빠라바라 바. 아니, 아니, 아너 없어. 템포는 움직이기 해. 빠라바라바 리 라라리라라. 따따따따따따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템포는 일정해야 돼요. 마에스토스 마에스 마이스 위험있게 치는데, 려 방정맞게 막 가만. 음. 소리가, 소리가 소, 소리가 다꽉 차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론네가토로 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서지지않 거죠. 뭔가 꽉차 있어야 돼 소리가. 너 본인은? 아까 방정맞은 건데 그런 곡이 아니에요, 이 곡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시리어스한 곡이지. 딱딱딱딱 뭐 이런 곡이 아니라니까. 마엘스도서에 마엘스도서. 켜보세요. 여기 다 화성에 다 페달을 밟으시나아 어... 음악의 법은 없어요, 페달은. 지저분하지 않는데 어,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야 되는 게 맞겠죠. 다라라라라 그래야 되겠죠 한 페달로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음. 그건 아닌 거지. 음. 아 저는 페달을 네. 안밟았을안밟라라안라라니까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이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치더라도 스닥카토로 쳐도 페달은 있어요. 스타카토로 쇼팽이 스타카토 안 써놨거든요. 스타카토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스타카토로 치는 사람, 론네가토로 치는 사케아니스트들 있겠지.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딱 이런 건 아니고 치겠죠. <목소리> 약간 무게감 있게 쳐야 돼요. 근데 페달을 하나하나씩 밟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다 나야 돼요. 다, 에브리노트가 다 들려야 돼요. 바라바라 바리라라 다다다다다다라 이게 제일 커야 되거든요. 요 요게 원 프레이징이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커야 돼요. 본인 질 작아요. 라 감자 라라라라 네, 네. 미안해요. 아 이렇게 아, 되거든요. 미안 미 미안,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꽉차 있지 않아요. 뭔가 뭔가 페달을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페달을 이게 들어가야 돼. 베이스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는 더더 더 커져야 돼요. 더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베스, 베이스도 더 나고 더 표현이야. 다 들려야 돼. 소리가 다 들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아노야 그러니까 열정이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열정이 없어. 지금. 열정이 빠져, 열정이 빠져 있고, 그 다음 소리가 빠져 있고, 그 다음 마에스터가 빠져 있고, 그런 게 빠져 있어요. 더 뭔가 그거하게 쳐야 돼요. 그래, 내가 그랬죠 이거 치실 피곤해.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다 가서 쏟아야 돼요. 오케이, 스톱. 항상 쇼팽은 항상 모든 곡을 마찬가지. 소나탈 치던, 스케르를 치던, 뭘 치던. 항상 왼손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물론 오른손이 멜로디가 중요한데, 이제 왼손이 작아야 돼. 본인은. 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섬세하게 작게 베이스 빼고좀 남아있는 작게 그러니까 왼손은 항상 고르게 다다디 다다다다 뭐, 오른손은 이제 자유롭게. 가. 왼손이 자유롭게 치려면 왼손은 이제 l like, i 그 굉장히 섬세하게 치는. 굉장히 급트야 like, 돼, 섬세해야 돼. 왼손이 작아요. 일단 작아요. 베이스 다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네. Okay.